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푸드박스입니다. 오늘 찾은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경매장을 찾아왔습니다. 오늘 구입할 어종은국민횟감 이라고 하는 광어를 구입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광어 종류가 산지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노량진 수산시장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넙치라고 검색을 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완도산 광어 그리고 제주산 광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 산지별로 뭐 태안이라던가 통영이라고 나오는 이 거는 네 이거는 대부분 자연산 광어를 말해요 을 그런데 이게 중국산이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다른 날을 찍어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국산과 또 국내산 구별하는 방법을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, 살펴보시죠 한국, 중국산과 이게 국산하고 네. 다르더라고 산은, 좋아. 산은 좋은데 중국산이라서 네. 살기가 그동안 계속 나왔는데 단가 싸지 않았어요. 아 살이 좋으니까 경매로 한 18,000에서 16,000 정도 시대가 나왔었던 거예요, 이게. 이게 옛날부터 나왔어요? 그죠. 내가 작년에 리뷰하려다가 못 샀거든. 사지는 못했거든. 근데 잘안 사니까. 그렇죠? 이게 한국 북산은 이 꼬리 이게 짧아 자연산이 꼬리가 좀 기네 자연산이 비슷하게 생겼네 꼬리 여지? 어 자연산하고 얘는 짜리 먹다 하네짜리몽땅얘 뒤집어 아 이건 똑같네 이거 빠삐용이랑 어. 아 아까 A급 다 보내가지고 괜찮아 <웃음> 하얀거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산. 이게 중국산. 어떤 게 중국산일 까요 중국산이요? 네. 저게 중국 산니죠 싸질 때 말이죠. 어떻게 해야 돼요? 어. 사, 아, 왜냐냐면 생긴 게 중국산이 너 생겼잖아. 요 아, 중국산 생겼어요. <웃음> 네. 중국산? 저는 알아요. 중국산, 간산, 완더 제수, 제수. 와, 나 진짜. 저 이거 이거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1.8kg 짜리 중국산 광어를 가지고 왔는데 살이 통통한 게 괜찮습니다. 근데 색깔을 보게 되면 완도산이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아마 요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색으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꼬리를 보게 되면은 이 중국산이 조금 길쭉하면서 좀 폭이 좀 좁아 보여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황금광어, 제주산 양식 광어죠. 이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이 꼬리 부분이 조금 더 길쭉하게 예, 생긴 걸볼수 있어요. 지느러미하고 꼬리지느러미 그 사이가 좀 길다고 보시면 되겠죠. 자 이제 손질을 이제 해서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예, 다른 모습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뭐 색깔이라던가 모양이라던가 이런거는 대부분 사실 국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조금 다르다 라고 생각되는건 이 꼬리 부분이에요 이 옆에 있는 지느러미에서 꼬리지느러미 그 사이에 있는 그 꼬리 길이가 상당히 길쭉하고 폭이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 점으로 좀 국산 광어와 아, 중국산 광어가 좀 다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연구는 해봐야지 되는게 맞습니다 네, 오, 오늘도 쓸게 터질 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이 조그만게 들어있어요 요즘 시기에는 이제 알이 조금 조금씩 차는 그런 시기죠 자 요거를 이제 예, 속에 있는 이제 신장이랑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어는 제가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숙성을 해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때가 제일 좋아해요 식감도 좋고요 자, 이제 8시간이 경과된 광어고요 이 숙성할 때는 이렇게 수분 제거하는 게좀 중요해요 자 이거 반쪽은 지금 먹고 반쪽은 제가 2일 더 숙성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 탈피는 좀 쉬운 편이에요. 이제 기름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탈피해서 보여드릴 건데 탈피한 다음에 이제 그 껍질하고 그 사이를 보게 되면은 계속 번들번들하죠. 반대쪽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도 기름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품질은 이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. 괜찮은 편이에요. 번들번들하죠. 크기가 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숙성을 하게 되면 이제 자를 때 오둑오둑해요 어, 아직 그 식감이 굉장히 좋은 때라서 이 아, 정도가 식감도 좋고 맛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음,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네, 해서 다 아,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중국산 양식 그 어류들 중에서 보면은 그 대부분 이제 재미 삼아서 하는 얘기로 중국 그 냄새 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 중국 그 활어들 중에서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광어에서 혹시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식감은 딱 좋습니다 지금 쫄깃 보다는 사실 와드득 와드득한 그런 식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사실 식감은 우럭이나 광어가 참 좋기는 하잖아요 크기는 작아도, 또 기름도, 아, 이게 또 괜찮은 편이에요. 이게 생각보다 품질이 나쁘지 않았어요. 당연히 뭐 대광어보다는 못하죠. 그런데 크기에 비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중국산 특유의 냄새는 없었어요. 그 오래 숙성해도 또 냄새가 안 날지,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숙성해 놓은 거, 이제 그게 조금, 궁금해지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광어 지느러미죠. 통통하게 양식답게 통통한데 이건 참 고소하니 맛이 괜찮습니다. 뭐 광어 지느러미야. 어떤 것도 맛있죠. 다음은 60시간 숙성 이제 광어를 이제 또 손질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60시간 정도 경과한 거예요. 상태를 보게 되면 잘 말라 있죠. 자 기름은 훨씬 더 좋아진 게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보면 더 번들번들합니다. 그리고 썰을 때는 그 우두둑 우두둑 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졌습니다 손질할 때 보면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상이 돼요 칼이 들어갈 때그 느낌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60시간 숙성한 광어인데 이게 이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게 또 관건이죠 먼저 식감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간 숙성한 시간만큼 부드러워졌고요 그 대신 감칠맛이 많이 올라와 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초밥으로 대부분 먹었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오래 숙성해도 잡내는 나진 않았네요 네 그래서 중국산 그어종몇 가지가 사실 특유의 냄새가 있었고 제가 안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광어가 특별한 냄새가 나거나 하진 않고 다만 걱정인 건 음 이게 이제 저렴한 중국산 광어잖아요 그래서 국산으로 둔컵하는 일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어, 광어 이제 네가지 구별하는 거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, 네 종류의 광어가 있는데 예, 산지를 좀 맞춰 보세요 중산, 네, 중산, 산 원들, 제쑤 맞추셨나요? 어 복습을 해보면 은중구산광어색은 완도산이랑 비슷하고요 꼬리 부분은 자연산과 비슷하게 좀 길쭉한 편이에요 주의점은 완도광어나 자연산 그 탈출광어 자연산으로 둔각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,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